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타로입니다네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웃음> 그다 아는 말이지 그럼 행복은 행복은 뭐예요 어, 행복은 솔직히 모르겠어 어, 행복의 정의를 갖다가 누가 나서서 똑 하고 내리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내려 왜냐 라고 하면은요 불명이 행복은 이거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저거야 또 저거라 그러면 아니야 저것 봐 그것도 아니잖아 행복은 요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행복은 그 무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거다 왜 행복에 대한 크기와 어, 어떠한 방향성과 이런 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 다르다 하더라도 어, 다 다르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거 있어. 일단은 행복을 갖다가 느끼든 잡든 뭐하든 찾든 뭐 어떡하든 굴러오든 뭐어떠든 간에 일단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훗날에 행복이 뭐 어디서 올지 그거 갖다가 기대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물론 금전이 맞다고 반드시 행복하라는 법은 없어 하지만 일단은 내가 입고 먹고 쓰고 이 생활 뭐지? 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금전은 필수다라는 거죠. 음. 왜 사랑은 이상은만 갖고서는 살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어, 뽑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내가 부자 될 상인가? 어, 여기서 부자는 어, 어디까지야. 그치? 꿈을 놓, 얻게 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 분야에서는 내가 탑이 되고 말 거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나, 나, 내게 부자란 그치 그냥 먹고 쓰고 있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밥한끼 베풀고 어 그래도 때들때 때 선물이라도 내가 어 금, 금전에 금 구해받지 않고 해줄 수 있으면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내 팔자의 금전은 운 어떤가 라는 거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무엇만 조심하면 된다 까지도 제가 쫙어 읽어드릴 테니까 카드 어 골라보세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다 고르셨다면 1번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꿨어요 <웃음>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네.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어, 네팔자의 금전운이 어떨지 봅시다. 예, 여기는요, 음. 음, 자기 노력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갖다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기만의 세상. 그, 좀, 외골수 같은 길이 있어요. 근데, 외골수도 그런 거 있잖아. 음, 굉장히 진취적이다. 어, 적극적이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저기, 뭐, 그, 그거 있잖아. 뭐, 장깨다든가, 뭐, 이런 거가 없는 사람 같아. 어, 이 일본 카드는요, 굉장히, 어, 좋은 카드가 나왔다라고 봐요. 어, 여러분들은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어.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고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어, 그거 갖다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 나의 노력이 없이는 그 무엇도 일을수 없는 거란 거. 그래서, 한때는 그,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 범민 같은 거, 나는 왜 그러지? 이런 슬럼프도 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슬럼프가 오, 이 슬럼프를 갖다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카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지막 건 얘기 안 했어. 어, 왜 얘기 안 했냐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해피엔딩이 있어요. 어 해피엔딩. 어디 봅시다. 내가 뭐가, 제가 뭐가 좋아하는데요? 라고 하면 끝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웃음> 이거 조금 더 듣는다 해서 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어. 이, 저기, 뭐, 요즘 같이, 요즘 답답하지 않아요? 나만 답답한가? 어, 딱히 좋은 일도 없고, 딱히, 어, 뒤집어졌다. 딱히 좋은 일도 없고, 딱히 저기 한 일도 없어. 인생이 무료하다 그래야 되나? 심심하고. 어. 근데, 솔직히요. 인생이 고단한 사람들한테는요. 인생이 심심한 게 뭐야? 어, 아까 내가 서론에서 들었잖아. 요 행복이라는 거야. 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요, 행복한 거예요. 어, 요즘에 그, 뭐, 뭐, 전쟁, 전쟁에다가, 지진에다가, 홍수에다가, 아, 진짜 자연재해 없는 곳에서, 어, 사는 것도 보기지 복이지, 복이지 아니, 한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카드가 왜 이렇게 됐지? <웃음> 얘기하면서 섞는 거지, 뭐.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요, 목적의식이 조금 뚜렷해요. 음,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람이요 그 추진력이 좋으면은요 어떠그 마지막에서 뭐 흐지부지하거나 용두사미가 되기 쉬운데 여러분들은 추진력도 좋고 어, 마무리도 좋은 게 아니한가. 어, 그리고 얼핏 보면 사람들이 오해해 저 사람은 어 저기만 뭐 친해지기 쉬운 줄알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지? 외관상은 친해지기가 쉬울 수는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마음속에서는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덜 친한 사람을 갖다가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안다라는 거지. 음. 죄송합니다. 말하다 보면 목이 말라.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확실해요. 뭐, 흐지부지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게 없어. 음. 정말 카드 잘 좋아요. 여기는요. 인생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럼프 한번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는 슬럼프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다 헤쳐나갈 수 있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연애가 어떻고 어떻고 과거에 헤어짐 없이 한번 사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엔 결혼 뭐한두번 하는 거 흉도 아니잖아. 어 백세 시대에 그게 뭐가 흉이겠어요. 내 진짜 안 맞는데 막 나는 솔직히 끝까지 살아란 말안 해. 왜그러냐라면요내 인생도 중요한 거잖아. 내가 행복해야 상대방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요. 너무너무 카드가 좋게 나와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는 자기 어떠한 성찰도 할 수도 있고, 자기 반성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거야. 여기, 여기, 저기, 만이 1번 카드 뽑은 사람은요, 어, 내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 어, 저기, 만 믿지 못하거든 취하지 말고 취했으면은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내 사람한테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내 사람한테는 되게 잘 쓴다라고 봐요. 그럼 선생님 저는요. 나중에 행복할까요? 라고 하면은요. 단언하건대 예스. Yes. 예세요 음,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어요 음, 물론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그냥 1년 365일 어, 100세까지 마냥 행복하다는 건 아니야 중간중간에 슬럼프도 있어요 슬럼프도 있지만 그거는 누, 여러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은요 슬럼프는 누구한테나 다와 어 그렇지만 여기는요 그 슬럼프를 갖다가 다 이겨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것이 금전이든 그것이 인간관계든 그것이 사랑이든 어 흐름이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 처음 처음에는 부모독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수성가하고 뭐할 때까지는 부모도 그다 그렇게 힘을 못 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는 부모 덕도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 어 부모 덕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전 관리가 잘 되는 이유는 한 번의 실, 실패를 갖다가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한 번의 실패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배신 배반 그런 거 특히 남자로부터 오는 배신 배반 때문에 한 번의 금전적인 손해는 보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그때 그 당시에는 고통이고 죽지 못할. 살아가는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반듯한 성격으로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의 슬럼프를 겪고 나서 이겨나가는 게 아닌가? 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겨나가고 여러분들이 그,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의 슬럼프를 만나면은 비관적으로 해. 너 때문에 그렇고, 네가 이래서 그렇고, 어, 나는, 나는 왜 부모,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나한테, 어, 물려주는 것도 없이 나한테 맨 땅에 해댕하게 했을까? 그래서 부모 욕해. 그러고 나는 형제 적도 없어. 막 형제 욕해. 막 이러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음, 그냥 깔끔하게 자기 혼자 그냥 툭툭툭. 풀고 일어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짧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배신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 이 극복하는데 시간은 걸리긴 걸릴 거야. 걸리긴 걸리지만은 그 걸린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어떠한 어 행복의 그 문을 갖다가 열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래. 어, 10대는 10대 때에 맞게 20대는 20대 맞게 30 때는 3 0 대에 맞게 어, 다 슬럼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은 능력도 추진력도 충진력이지만 머리가 조금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머리도 좋고 이 예를 들자면 딱 길을 갔 길을 갔어. 그러면 이렇게 그막 다른 길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설폭 투자하고 어 내가 입대 거 이만큼으로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왔는데 다시 되돌아가야 돼?라고. 그잖아, 그렇게 생각해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 치고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어 저기 막 비가 나고 낙관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 어, 여러분들은. 길을 갖다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주변에 동네 사람들 나가 좀 보쇼 저 나무를 옮깁시다 하면서 딱 모여서 옮기던가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갖다가 활용하는 어 활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무리 그 여러분들이 엔딩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게 너의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길을 낸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갖다가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그 누구도 아니다라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지. 그 그러니까 좋은 거죠. 내 길을 내게 개척하는 거. 제가요, 남이 손에 의해서 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정말 곤란해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내가 그랬잖아. 요즘 백세 쓸때 이혼이 쉬워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요, 이혼, 이,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진짜 눈앞이 깜깜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이혼하고 나서 눈앞 깜깜해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경제력이 있고, 추, 이 추진력이 있는 게, 어, 어떤 면에서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나도, 어, 나도 좀 받아먹고 싶을 때 있잖아. 어, 근데 여러분은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닌가? 물론 할 수도 있어 너무너무 어려우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라고 신세한탄은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라 거예요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을 비관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응.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실패나 실망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의 희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어떻게 운영해갖고두배세배열 배의 어떠한 기쁨으로 그거 갖다가 승화시키려고 만들지 거기 그 상황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생님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라고 그러면 몰라 카드에서 그렇게 나와. <웃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보는 시기가 이 모든 것이 끝난, 이한번 끝난 이 지점일 수도 있어요. 이 지점에서 슬럼프가 온다라는 거예 내가 말하는 그 슬럼프가 여기예요. 이게 끝나면 여러, 어, 선생님 좋아지나요? 예스. 근데 이 슬럼프가 조금 길다. 음, 근데 예스예요. 어떻게 예스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요. 어, yeah. 저기, 만 자, 기다려봐. 어, yeah. 여러분들은, 그 맞아. 지금, 지금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고비에, 고비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만약에 20대 라면은 아직 고비는 안 왔어요. 어잘 나갈 거다라는 거지 근데 30대나 40대 때 고비가 한 번은 오, 오지 않겠는가 그거를 견뎌내면 어떻게 되겠다 어그 견뎌내면 어떻게 되겠 여러분의 그 집념과 강한 끈기로 그거 갖다 이어내고 나면은요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봐요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와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 행복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맞아요 음. 여러분은 두 번째 사랑, 두 번째 오는 사랑이 찐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 저 벌써 13번째인데요라고 하면은, 그렇게 스치는 인연 말고. 의미 있는 사랑 있잖아요. 어, 어떤 어그 동거를 좀 길게 했다던가, 아니면 결혼 생활을 했다던가, 어,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을 만나는 거,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이 두번 정도 되겠다는 라 거죠. 그런데요, 여, 그 의미 있는 만남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그걸 갖다 이루었지만, 두 번째는 여러 두 번째 의미 있는 만남은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같이 이루어 나가겠다 그래서 같이 행복을 만들겠다 처, 처, 처음에는 어. 여러분이 그그 그 젊을 때그 팩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 괜찮아. 어, 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걸 끌고 왔다면 두 번째 의미 있는 만남에는 같이 응, 어, 같이 성을 짓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큰 이별을 맞이하겠다라는 거지. 음. 그럼 선생님 이별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한다면은 결혼을 늦게 하세요. 결혼을 늦게 하면은 금전적인 손실도 어, 막을 수 있다라고 막 결혼으로 인해서 금전적 손실이 나는 것 어, 같아요. 음, 그러면 그것만 아니면 괜찮나요?라고 하면 결혼을 늦게 하면 상관없어요. 이 텀을 갖다가 한번 비워내고, 어. 이걸 갖다가 한번 비워내면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다시 일어서요. 어. 그리고 그 늦게, 어, 늦게 결혼을 한다면은 행복해요. 음, 그니까, 일찍 결혼할 생각 하지 말아라. 일찍 결혼하면 은실패로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요즘에 누가 일찍 결혼한답니까? 어. 그래도 할래요라면 할수 없지, 뭐. 해야지, 뭐. 어, 저기, 막, 옛말에 그런 거 있어요. 도안에 숨어도 팔자는 피하지 못한다라고. 음. 자기가, 그리 요즘은 사람들이 약아서 혼인신고 안 하고, 결, 결혼식하고 살긴 살아도 혼인신고 안 하는 케이스 되게 많대? 어. 근데 여기는 혼인신고 하게 될 거예요. 응, 음, 혼인신고 하게 된다라고 봐.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 돼서 여러분들이 가주가 돼서 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아니에요. 어 나중에는 이게 조금 운명이 바뀌어서 같이 어, 사랑으로 어, 극복하고 사랑으로 같이 어, 그 뭐지 그걸 갖다가 일궈 나가게 된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의 노력에 상대 상대방이 호응을 해준다라고 봐요. 음. 1번 카드 그냥 저는 나오는 대로 했습니다. 패 포기라 생각해서도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제가 막 더듬어요. 어 거짓말을 말하려고 하면 자꾸 더듬게 돼.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냥 나온 대로 했습니다. 네 1번 카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어, 네, 어,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내 팔자의 금전은? 어디 금전은 한번 봅시다. 허허. 여러분 뭐예요? 뭐, 뭐, 선생님? 강사? 뭐 어떤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 하여간 음. 어, 저기 뭐, 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인턴 교육을 시킨다던가, 어,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유치원 교사라던가, 하여간, 아니면은, 어, 입으로 먹고 살수 있는 직업일 수 있겠다. 그것도 아니면 저도 모르겠어요. <웃음> 왜냐고 하면, 카드에서 그렇게 나와. 어, 뭐, 나중에 직업이 바뀌면 바뀐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 아니면, 뭐, 그런 것을 있잖아. 뭐, 교회에서 뭐, 초, 초등부 선생, 중등부 선생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성가대를 갖다가 지휘할 수도 있고, 암튼 아무뭐 어, 그런 거다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면 겨울 그런 거다. 응. <웃음> 너무 잘 피해 간다고요. 아니 카드가 그렇게 나와서 그래. 아닐 수도 있잖아. 요즘에 직업이 너무 많아. 응 직업이 너무 많아서 알아맞추기 힘들어. 응. <웃음> <웃음> 저기만 여러분 그 저기만 저기, 막, 저기, 저기 저, 저거 누구야? 그 뭐지? 그 사람 누구지? 아 이름이 아, 누, 이승기, 이승기 결혼한다는 기사 떴대요. 근데 그 이승기 그 저기 막그 이다인 궁합 보는 사람들 이렇게 쫙 제가 오늘 궁합 보는 거 이렇게 쫙 봤는데 아이고 다 틀렸더라 <웃음> 다 틀렸더라 <웃음> 그런 것처럼 어 맞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부정적인 기사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그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사람은요. 나는 하나야. 나는 하나지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의 기운도 내가 같이 받아간다 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 운은요. 그때그때 그때 바뀌어.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어 원래는 이 사람이 실직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실직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커다란 운의 의해서 내 운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지구의 운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야 어, 내 운도 그 지구의 운에 따라서 간다라는 거지 여기는요 음.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응,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괜찮다. 근데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괜찮을 때도 있지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피볼 때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 뭐지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와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해맑게 해막해막해막해막 해막, 해막, 해막 하면서 막 이런. 하고 달려갔다면 이제는 그런 거는 안 하겠지 싶어. 어.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걸 보는 사람이 저기 저기 나이가 어린 친구다라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그러겠다. 왜냐면 나이가 어릴 때는 경험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잘 너무 잘 믿어 팔랑기가 되는 거야. 나이가 어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귀가 닫혀지는 것도 나이에 따라 여물어지는 거다, 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다, 라는 거.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요, 괜찮아요. 여기는요, 7.8기가 있어. 어, 7.5기가 있어요, 5기가. 음, 5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안 되면은 어떻게 쓴지 대기하라. 그리고 여기는요, 참 웃긴다. 여기, 지금, 여기 뭐예요, 혹시? 어, 혹시 저런 거 해요? 뭐, 뭐, 저기, 뭐, 주식, 스타, 코인, 이런 거 해요? 앉아서? 어, 그거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번 카드는? 음. 근데, 선생님, 어떠네요? 그러면, 은벌땐또 벌어, 왕창, 훅! 어, 느낌에, 벌 때는 진짜 돈 많이 번다? 어, 잠도 안 자고 해갖고 버는데, 또 까먹을 땐 어떻게든, 아, 또 엄청 까먹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성급해. 어, 성급해서 그래. 어떻게 보면 느긋해 보이는데, 어, 그 앞에만 가면 조바심이 난다라는 거지. 그 조바심 때문에, 어, 그래요. 그래서 뭐 추격매수 같은 거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여기서는. 어, 그니까 조심해.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그 약간 성급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복이 있냐라고 보면은요. 제복이 없다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어, 애매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성급함을 갖다가 조금만 어떻게 어 저기 트레이닝을 시켜서 계산만 한다면은요 여기 괜찮다라고 봐요. 어, 한때는 그래도 내가 반국께나좀 끼겠다 어허 말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인생의 어, 중반 중년 쯤에서는 한 번쯤은 어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거 있잖아. 그, 그, 저기, 열번 배팅하면 한 번은 맞는다는데 그게 좀 크게 맞는 게 아닌가. 어, 다 잃다가 한 번은 크게 맞지 싶다. 저는요 솔직히 뭐 이거 하,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저기겠습니까? 먹고 살건 냉겨놓고 하세요. 그래도 되지 거덜내지 말고 이봐 어? 한번 벌었다가 조심 한번 벌면 번대서는요 그냥 묶어요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묶어버려 그런 걸로 묶어가지고 그냥 또 다시 벌어서 해요. 어 벌은 돈으로 해왜 벌어놓은 돈과 갖다 그 갖다 따블 튀기겠다 갖다 어떻게든 어, 쪽박 찬다라는 거야. 어. 쪽박 차니까. 벌어놓은 돈은 장 끄고 내가 이래서 이래서 한 달에 200만원을 벌었어. 그러면 150만원은 어 생활비로 쓰고 50만원만 해라라는 거야. 어 그리고 그 한번 뻥튀기 뻥튀길 수 있거든요. 여기 횡재운이 있거든요. 그 횡재했을 적에 그걸 갖다 부동산에 모든 그걸 갖다가 그뭐그 뭐그 저기 재테크를. 그, 그쪽으로 하지 말라는, 주식이나 이런데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 코, 그래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배당주를 사서 묶어 놓던지,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은 아니다. 어, 지금은 아니다. 어, 저기, 마, 지금, 저기, 마,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나와. 잘못 건드렸다. 지금, 지금 잘못하다 쪽박 차요. 조심하고, 음. 자 여러분들이 성급해서 그래 지금 아니면 돈벌 기회가 없을까봐 안그래 여러분 머리 좋거든요 그렇지 않아 머리 머리는 좋은데 성급한 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어. 성급만 하지 않으면 돈은 번다. 어 근데 벌을 그벌그 이사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벌면은 좀 사이즈 있게 벌어. 어 그러니까 이 조급함 때문에 못 버는 거고요. 어 이러다가 남들이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런 거 그리고 또 내가 아까도 잘 생활비 를 남기라라고 하는 게 생활비가 빠듯하니까 내가 그 거기에 더그 그런 거지 더 조바심이 나는 거지 여기서 벌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일단 먹고 살 거는 갖다 확보해 놓고 하라라는 거예요 어, 확보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어, 그짓골 면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 죄송해요 너무 퇴폭해가지고 음. 아, 그렇게 말을 해줘야 말을 해야지 저기지 다 좋게 뭐 부자 될수 있어요 뭐 대기업에 취직이 돼 대기업도 취직을 어디때돼 대기, 대기업 문제기에 취직이 돼봐 그럼 대기업은 대기업이지 아니 그렇습니까?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너, 여러분들 저기 한강물이 왜찬줄 아세요? 어 겨울이어서. <웃음> 그찬 데도 뛰어든다니까. 어? 야,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어쩌면은 부모님 댁서부터 이렇게 먹고 살게 그다, 어 여유롭지 못한 케이스들이 많아. 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금전 관리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어디서 내가 금전이 남아 돌아야지 관리하는 법을 갖다 배우든 말거 아니야. 어, 조금만 모이 모이기만 하면 쓰기가 바쁜데 나가기 바빠요. 조금만 모이면 나가기 바쁘고 조금만 모이면 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거 갖다가 뭐뭐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 묶을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는 시기가 오니까 내가 아까 한 말만 잊지 말아요. 어, 뭐 한다? 어, 묶고 건드리지 말고 생활을 갖다 투잡뜨리 잡혀서 먹고 사는 거는 그거는 확보를 해라 라는 거지. 선생님 전 복권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은 복권은 아니지 싶다. 음, 음.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은 계속 터트릴수 있어요. 어, 조바심만 버리고 그리고 생활비에 쫓기지만 않는다면. 어, 생활비까지 다 걷어다가 해버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거든. 어, 왜냐하면 생활비 뽑아놓고 50만 원 내가 친구들하고 어, 밥안 먹고 밥안 쓰고 어, 밥안 먹고 옷안사 입으면 그만이다 생각하고서 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라 거지.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또 좋아해. 어, 좋아해요. 내가 이러도 좋아해. 어, 이러도, 거기 내가 그래도 나이스 트라이라고 쓰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좀, 좀 되게 해막, 해막 하거든. 되게 무한 긍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서두르지 말고 배워. 어, 배우면 돼, 배우면. 어, 배우면 되니까 배워, 머리가 똑똑하니까 배우면 가능하다. 대박까지는 아니야. 중박은 친다. 그 버른 돈은 갖다 딴 데다 자꾸 빼놓고, 여러분들은, 그, 저, 저, 저, 저기, 저기, 어, 만약에 그,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게 뭐였어? 오, 이제 자신감 붙었어 할 때가 그때가 쪽박차는 때예요. 어, 자신감이 붙어도 어떻게? 어, 가늘고 길게 가라. 여기는 가늘고 길게 간다면 은 무탈하다라는 거예요. 금전은 따라요. 만약에 가늘고 길게 간다면 은 그러나 그걸 갖다가 대박을 갖다가 꿈꿔갖고 한 방에 뭘 지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믿어서 보증을 서준다고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어, 쪽박 찬다. 그 다음에 그거 저기 막, 게임 같은 거, 그런 거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 음.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무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브로커, 어 브로커 역할을 하더라 하더라도 책임지는 거, 그조 책임지는 거는 조금 수익이 많잖아. 그것 때문에 뭐 책임을 진다도가나 그런 거 말고 조금 덜 먹어도 책임이 없는 걸 갖다 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좀 안전하게 할수 있고 여기는 자기 특유의 끈기가 있거든요. 어 끈기가 있기 때문에 그그더 많이 벌겠다고 욕심 욕심만 내지 않으면은 꾸준하게 갈수 있어요. 여기는 망하는 거 욕심 때문에 망해. 어, 그러니까 욕심만 버리면은 어이 재물은요 계속 들어올 거예요. 재물은 계속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할 점보다 어, 욕심을 버려라. 어, 욕심을 부리면은 내가 그동안 벌어놨던 것도 다 까먹게 된다. 음, 그리고 재물은은 그 그것만 버리면 꾸준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음. 자이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어,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어디 봅시다 부자가 될 상인지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여기는 어디 봅시다 부자가 될 사람이 여기는 노력한데어그 저기 막막 막 이렇게 막 일을 갖다가 막 옮겨 다니는 사람이아 직업의 변화가 무아 진짜 진짜 그 뭐지 그거 뭐지 무한 뭐지 무슨 뭐한거 직업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 그걸 뭐사자성으로 뭐라 하던데 아까 그러니까 저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근데 여기는 안그런것 같은데요 어 여기는 그 저기 뭐야 꾸준해 꾸준해 꾸준하긴 꾸준한데 음 여기는 투자를 갖다가 두군데로 해놓는게 좋아요 어, 투자를 두군데로 해주는게 좋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 여기는 주의할거는 무엇을 주의하냐 라고 하면은요 어 이성 여기 아까 어, 그러면서도 약간 팔랑기야 그게 무슨 뜻이냐 라면 세상 물정을 조금 모를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돈 벌고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여우 같은데 가끔 그 뭐지 어, 허당끼가 있다라고 그래 가끔 허당끼가 있어서 시커 어, 벌어놨던 거그 어, 저기 막 되게 꼼꼼하고 진짜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허를 찔리는 거지 응. 허허실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그런 거만 조심하면 되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연애도 잘안 해요 연애 좀 하지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연애도 잘안할것 같아. 응. 어, 이, 런저런 뭐, 체면땜, 체면도 체면이고, 저기, 만 일하는 것도, 여러분은 한, 여기 저축 잘해요? 한 푼두 푼 모으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봐. 어,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연애로 인해서 돈을 잃지, 않, 어, 돈, 돈을 갖다가 조금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연애는 조심하다,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음, 여러분이 조금 조금 몰 만하면 누가 와서 어그 가머니설로 뽑아가고 어, 조금 돈이 몰 만하면 가머니설로 뽑아가고 그런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을 잃을 일이 없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체가 요 꾸준해. 어, 뭘 여기저기 카드상에서 그렇다는 거야 뭘 여기저기 막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하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귀신같이 이것들이 냄새 맡고서 돈만 조금 모일라 치면 와가지고 쏙쏙쏙쏙해서 뽑아먹고서 도, 어, 가버려 먹, 그 먹튀하는 그먹 거잖아요 어, 먹튀하고 간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요 연인이 생기더라도 연인한테 돈을 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어. 연인한테 돈을 쓰면은 어, 어떻게 된다? 그치 어, 먹튀한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 금전은 좋아요. 응. 여기는 누가 여러분한테 돈을 갖다가 뭐 남겨주고 이런 건 없어. 어, 부모 덕이나 형제 덕이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스스로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봐. 근데 조금 그 목표치를 갖다가 천히 진짜 한발한발 한발 가는 스타일. 한발한발 한발 모아서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스타일이 이 3번 카드인 것 같아요. 음, 3번 카드인 것 같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이 들잖아요. 그럼 그정 그 때문에 싫은 소리 못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가 어, 그놈의 정 때문에 잃,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네. 음,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 조심만 하면 되겠어요. 음. 그렇게 하고 또 뭐, 저는 <웃음> 아, 지금 몇분 지났나 보는 거야. 근데 너무 끝날라고 하니까 다른 카드하고 너무, 지금 4분? 4분밖에 안한것 같아서, 어디 봅시다. 어. 그러면은 어디 보아요 일단은요 한 번은 여러분이 그렇게 티끌처럼 이렇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 그러잖아요 어. 그렇게 해 가지고서 돈을 갖다가 모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 여러분들 생각하기도 아나 너무 기특해, 어돈 이렇게 많이 모아서, 근데 절대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야. 돈은 자랑도 하지 말고 맨날 나는 없어라는그 자세를 갖고서 해야 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사기 수가 들어와요 그때쯤에. 어. 예를 들어서 만기죠. 적금이 만기가 됐어.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 이제 내가 조그만 전세라 전세라도 들어가겠다. 아니면은 어, 저 대출 받아서 집이라도 사겠다고그고돈 냄새를 맡고서 누가 사기를 친다라는 거야. 그리고 저기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라든지 전세를 들어갈 때라든지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요 그 약간 어, 팔자에 약간 사기꾼들이 잘 꼬여. 왜 그러냐라면 여러분들은 일, 너무 성실한 타입이랬 때문에 세상 물정이 어둡다라는 거지 세상 물정이 어둡기 때문에 설마 이럴까 설마 그럴까라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 만하면 누가 털어가고 뭘 만하면 누가 털어가고 그러니까 절대 돈 있으면 내색하지 말고 부동산도 진짜 꼼꼼하게 알아봐요 어,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어, 그입대거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돈을 갖다가 다 날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저기 막 계약 같은 거할 때도 막그막 그막 사람들 막 설레발이 치잖아요. 아 문제 없다고 이거 보, 이거 사면은 되게 어 부자 되는 거야 진짜 진짜 내가 이 가격에는 안 파는데 어자 당신 얼굴이 너무 착해 보여서 어, 그러니까 파는 거야 그거 다 믿지 마 장사꾼이 이익이이이 죄송해요. 이익 안남다는거다 뭐다 거짓말이야 세계 3대 거짓말 중 하나잖아 이익 없이 다, 이익이 없다는 거 세상에 이익이 없는데 팔겠습니까 걔도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부동산은요 어째 바람을 그렇게 잡아 왜 자꾸 팔아 자기가 복비 먹잖아. 그러니까, 여기는요, 문서 잡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기, 사기가 같이 따라 들어온다라는 거지. 요즘에 뭐, 이중계약 해놓고 날리는 인간들 많잖아. 어, 그런 거 많아요. 갔더니 없어. 어, 그리고 지 것도 아닌데 팔아먹은 인간들도 많고. 그러니까 조심하라라는 거. 예요 여긴 누가 뻥구라, 뻥구라가 잘, 어, 뻥구라가 잘 끌어. 희한하게.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요 어떠냐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여저, 여러분들이 저기 막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뭐냐면 그 돌발적인 거 있잖아요 막 사치스럽고 막 이런 거있잖아 그런 게 별로 안 보여 어 그냥 꾸준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면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요 음 그리고 옛날에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 꺼달라 하면 뭐다 어, 없다 어, 나도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기 힘들어 나도 빠듯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절대 어. 그 저기 뭐 나를 모르면은요 사기를 칠 수가 없어 어, 여러분들 돈이 얼마 있다는 거다 알기 때문에 사기 치는 거거든 돈 잃고 사람 잃는 경우 나온다는 라 거예요 어, 내 남친이 빌려달라 그래 없어 어, 내 오랜 친구가 빌려달라 그래 없어+ 없어+ 없어 어, 친구끼리 연인끼리 절대 돈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개입되는 순간은요 이게 다 변질이 돼돈 어, 잃고 사람이라. 어차피 안 빌려줘도요. 안 빌려주면 사람만 잃지만 빌려주면 돈도 잃고 두 개를 다 잃게 된다라는 거야. 그냥 밥 사주고 돈 진짜 먹기 뭐 니가 없다면 쌀은 팔아줄 수 있어. 그렇지만 돈은 꿔주는 것은 순 아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요즘 같은 시대 은행에서 대출 다 돼요. 어, 그 저기 막 대출 받으면 되지. 뭐하러 돈을 꿔? 어, 돈을 꾼다는 건 대출길도 다 막았다, 막혔다는 건데, 이 돈을 갖다가 갚아줄 힘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돼? 나중에는 저기 연락 두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돈 언제 갚을 거야? 그럼 연락 두절. 처음에는, 어, 내가 언제 줄게, 언제 줄게. 나중에 그게 점점, 점점, 음, 그러다가, 뭐,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야. 먹튀 나는 거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에 그렇게 찍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라는 거야. 부동산 사기, 어, 친구들 그런 거. 어, 그러면은, 결국은 예서도 봐봐. 돈 잃고 사람 잃는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를 잃어? 많이 잃어. 어, 많이 잃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거야. 음, 부, 보증 같은 것도 서주지 마라. 음 옛말에 보증 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그랬어. 자식도 낳지도 말라 그랬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어 부모 자식까지도 보증을 서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남 여기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 먹고 그런 것을 지만 먹고 사네 한채 지장 없고요. 그 돈이 나중에 그 알부자, 알부자 소리 듣고 산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알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뭐야, 뭐 때문이야. 이 여러분들이 그거 돈다 빌려주고 응, 남자한테 빌려줘. 그러니까 남 만약에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남자라면 여자한테 빌려줘. 응, 그런 거지 내 남자, 내 여자 아니면 내 친구 이렇게 다 뺏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조심 라는 거지 그것만 아니면 알부자 소리 듣겠다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죽서서 개준다는 말이 여기서 통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은 돈은 모은다라고 카드에서 알려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처음에는 당하, 당하다가 나중에는 다 끊어내는 것 같아요 음. 이것들이 하면서 다 숙청의 칼을 뜯어갖고,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요, 이 숙청의 칼을 들기가 어려워. 그리고 내가 젊기 때문에 또 벌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되게 힘들게 번 돈이거든요? 어, 힘들게 번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돈을 지키려면은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내가 어디 나가서 먹고 맛있는거뿜빠이 하잖아. 어. 뭐 그건 깔끔한 거야. 그런 건 깔끔한 건데 그 외의 것을 갖다가 요구하면 노우라는 거지. 어. 뭐 내가 뭐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안 돼. 야, 그리고 뭐 어디서 뭐 한다는데 야, 이거 이거 요만큼 투자면 이만큼 준대. 이거 또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뭐집 계약할 때라든지 그럴 때 어, 꼼꼼히 해 봐라. 이 이게 맞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갖다가 두번 3번세 번씩 체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에는 사기가 어, 따라다닌다라는 거지. 아셨겠, 아셨습니까? 그것만 아니면 돈 뽑, 어, 알부자 된다라는 거예요. 어, 요지는 있지만 내가 뭐하면 뭐하지 않으면 알부자 된다라는 거. 네, 사십 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웃음> 내 팔자의 금전은 어디 봅시다 내 팔자의 금전은 <웃음> 여기는요, 어, 선택을 갖다가 잘해야 돼. 어, 선택을 잘못하면 안될 수가 있다라고 봐요. 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해놓고서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놈의 스, 승질머리 때문에. 아, 그래서 그 성격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홀라당 뛰어들고, 어, 그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결, 결정할 때는 좀 차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마냥 긍정적인 결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뭐야 어, 버스 떠난다에 손은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후회도 그렇게 되면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갖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2 0 대라면 아직.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30대, 30대라면 아뭐어 뭐, 어 저기 뭐야 나, 나, 나이가 있는데 뭐잘 되겠지 그렇지만 50대 60대라면 뭐야 머리가 지금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음. 젊은 세월 다 낭비했으니까 머리가 복잡하다 나이 따에 따라서 달라 음. 그래서 20대에 있는 친구들은요 그 자기 성격 같다가 요즘에는 그 뭐지 뭐, 옛날에는 먹고 사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런 걸잘안 했잖아. 뭐, 향초 같은 거 하면서, 뭐, 필라테스 하고, 자기 명, 여기는 좀 자기 명상을 좀 해야 돼, 돈을 벌려면. 음, 추진력은 좋은데, 진짜, 그, 뭐지? 곰은, 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챙겨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좀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인다는 거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돈을 갖다 누가 챙긴다? 어, 딴 사람이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짜증이 난다라는 거지. 매번 그래. 그게 성격이 그래, 급해서 그래. 음,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성격 그 그러고 뭐뭘할때좀 신중하게 하고 그런 거를 갖다 항상 살펴 뭘 살펴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은요 항상 좋은 쪽만 얘기해 어 나쁜 쪽은 얘기하지 않아 왜 나쁜 쪽욕 먹기 싫거든 왜 괜히 욕 먹겠어 어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단점만 있겠냐라는 거야. 장점도 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장점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최 단점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갖다가 골고루 얘기해가지고 내가 나태해지거나 내가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서 내 장점을 깎아먹는 어떠한 일이 생긴다면은 그런 거는 다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는 그래도 저기 막 승질 급한 것만 뺀다 그러면 괜찮아요 어.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승질이 급하다 보니까 휙휙 뛰어들어가지고 손해가 좀 많이 난다라는 거지 확실하지도 않는 일에 뛰어든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아이 뭐야 삽, 괜히 삽질했다라는 소리 나오는 거야 스스로도 음. 여기는 아예 18 나온다 어. 여긴 욕 나온다 성격상 음. 뭐야 이때껏 내가 어, 저기 막 저 엉뚱한 곳에 삽질한 기가 이렇게 딱 단단하는 거야. 음, 성격이 여긴 조금 있지. 어. 그렇지만 뭐야? 어, 저 차가 순, 순수한 면도 있어요. 어, 순수한 면도 있어. 그러니까. 어, 그것 때문에 그래. 얼딱 보면 되게 강해 보이는데,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다, 라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지금 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라면은 그런 걸 생각 못 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 카드는. 그래서,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후수 털고, 아이, 재수없다. 퇴하고 끝나는데,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걸로 인해서요. 그 약간 성격이 남들이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 왜? 어, 겉으로 보면은 되게 막 진취적이고 이러는데, 속으로 가면은 또 갑자기, 어,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서 뭐, 얘기를 안 한다든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런 성격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에이, 몰라. 문탁 닫고, 아, 야, 너, 나 문자 하지 마. 연락하지 마. 하고 문탁 닫고서 진짜, 어, 황당하게, 갑자기. 어 오늘까지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내일 야 전화하지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의 성격이 되게 긍정적이거든. 긍정적이고 될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야. 근데 이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는요. 그, 그것 그 때문에 화를 낸게 아니에요. 입때껏다 쌓여있던 것들 때문에 폭발을 갖다 하니까 사람들은 벙 찌는 거지. 어. 그렇지만 나의 이런 성격을 사람들을 이해를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화가 조금 안 된다라고 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그런 것들만 뺀다라고 한다면은, 음, 뺀다라고 한다면은 뭐 먹고 사는데야 뭐 큰일이 있겠습니까? 어, 여기는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꾸준하게 해요. 자기 일을 꾸준하게 하는 타입이다라고 봐. 막 조그마하다 관두고 조, 안 되니까 조그마하다 관두고 그런 거는 없어요. 어, 꾸준히 자기를 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팔자에는 새겨진 건 그거야. 욱하는 성격 갖다 버리고 모르는 일에는 뛰어들지 말라. 모르, 모르고 불확실한 일? 어, 불확실하고, 엔딩이 정확한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얼마가 들어온다. 정확한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아니면 도 그런,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 어, 결과가 알수 없는 미지수의 결과를 보고서는 하지 말아라. 그것만 안 한다. 그러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어, 자기 일을 하겠다 싶어. 그 자기 일은 무슨 일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그런 거 있잖아 뭐 자동차 정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치는 거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그리고 하루해서 하루 끝나서 딱 정확하게 받는 일들 그러니까 너무 큰거 오래 가는 건 하지 말라라는 거야 오래 가는 걸 하게 되면은 돈을 갖다 다못 받을 수 있어요 힘은 힘대로 들고 어 여러분도 빚지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니까 요즘 같은 게집 그뭐집 수리 같은 거 하는 것도 보면은 그제 저... 하루 이틀 삼뭐이삼일작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은 괜찮아요 어, 그냥 빨리 빨리 끝내고 딴 데로 넘어가고 빨리 빨리 끝내고 넘, 딴 데로 넘어가는 거막 대단하고 근사한 거 하려 그러면요 거기서 막 연체되는 것들 때문에 왜냐면 이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갖다가 위에서 다헤쳐 먹고 밑으로는다안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삼일어 하루 잡은 너무 싸서고 이삼 일에서 일주일 안에 끝나는 그런 것들 갖다가 하게 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만게 이게 여러분들이 사무직을 한다 그러다 하더라도 어, 그 조금 활동적인 사무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돌아다녀야 되는 사무직들도 있어요. 꼭 사무원이라고 했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무슨 그 시장 마케팅 분석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는 괜찮다라는 거지. 어, 그, 그런, 그런 거는 미주수여도 팔자에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장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미주수의 장사는 안된 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무원이나 어떠한 데스크에 앉아서 하는 거면은 미주수에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장사일 경우에는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뭐 그런 거 있지. 기술직 같은 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그 일주일 안에 끝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돈 받고 끝낼 수 있는 거로 해야지 여러분이 돈을 벌겠다라는 거예요. 어, 아셨겠습니까? 어. 그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지 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뭐라는 거 지금 방금 말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어, 남자라고 하면은요 결혼운이 좋아요. 음. 근데 그것도 그것도 잘 들어요. 내가 있어야 가능한 거야. 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놔야지 여기는 결혼이 결혼이 일찍 하면은요 안될 확률이 높아요. 어 성격상. 어, 왜냐면은, 어, 그리고 조금 결혼을 갖다가 늦게 하는 게 늦게 할수록 좋다라고 봐. 그리고 상대편이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어, 만약에 여자라고, 해, 만약에 이 카드를 갖다가 여자가 뽑았다라고 하면요. 은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조금 늦게 하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돈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어, 아니면 배우자가 안 갖고 있으면, 시엄마. 어, 시엄마가 돈을 갖고 있어서, 물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야. 여기는요, 내, 네, 저기, 막, 크게만 잃지 않고, 여러분의 어떠한 그 레벨만 쫙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조금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잘들어서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 저기, 막, 팔자가 피는 게 아닌가라고 봐. 음, 왜그러냐라고 그니까, 이, 이거는 그래요. 여기서는요, 그한그 그 조건이 붙어. 무슨 조건이 붙냐라면 내가 바, 바람둥이가 아니다 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어, 바람둥이가 아니라면. 근데 이 카드는 바람둥이일 확률은 별로 없다라고 보지. 음. 뭐, 연애는 해봤겠지. 연애는 해봤지만 길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하느라고 바쁠 수도 있고, 어, 일하느라고 상대방을 못 챙겨줄 수도 있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 은 맞아요 어, 그 나중에 결혼할 사람으로 인해서 어, 결혼할 사람으로 인해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 처지가 피겠다 결혼으로 인해서 팔자가 피겠다 지금은 항상 뭔가 하나가 아쉽고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누군가하고 감정을 갖다가 교류할 마음은 없어요 어, 나이를 떠나서 20대든 30대든 4 0 대든 사0 대든 나이를 떠나서 누구하고 감정적으로 교류할 저거는 못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쩌면 어쩌면 여러분들이야 지금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 없거나 불안불안하거나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코로나로 감염되거나 막 이러잖아요 잘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잘렸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무슨 연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만 이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겠다라고 봐요. 어, 괜찮아지겠다. 그리고 떡봉김에, 어,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어,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저기 뭐야? 어쩌면 은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전에 하지 못했던 뭔가를 갖다가 계획해서 할 수도 있고, 어. 근데 지금... 뭐 막막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구상하고 뭔가를 갖다 지금이 터닝포인트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터닝포인트에 와 있는데 어... 조금 신중해라. 어, 신중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봐요. 어, 때가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이, 이거 갖다가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부모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어, 여기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싶다. 만약에 결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 부모한테서 도움을 받겠다. 어, 여기는요. 배우자 복이 좋다라고 봐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랬지. 배우자 복이 아닌 뭐다? 부모 덕이 있다. 둘중 하나의 덕은 있다. 여러분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에 반드시 그, 그 귀인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 그렇다라는 거야. 어.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거지로 어, 살팔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 힘든 거다. 어, 꾸준하게